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팀 제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레이더 엑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알아볼 거는 음, 그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 많이 활용들 하시죠.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선 매매를 만약에 한다면 물론 뭐 일목 균형표 통해서 하는 것도 결국에는 추세 추종. 추세를 따르는 매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일목균형표에 대한 그냥 이해하는 시간 정도로 좀 가볍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주 깊게 얘기하다 보면은 뭐 책이, 책도 막몇 권씩 있잖아요.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트. 자료를 제가 따로 오늘 준비를 못해 가지고 지금 라이브 차트에요 비트코인 차트에요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제가 어 빌트인 해놨습니다 아마 일목균형표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참에 여기에 각각에 있는 라인들이 어떤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어떤 거가 있는지 네 어서오세요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먼저 그냥 여기 이제 보면은 이건 이제 트레이딩뷰 트레이딩뷰 라고 하는 라이브 차트 제공하는 플랫폼에 있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일봉차트에요 일봉차트고 더블클릭하면 은 이렇게 이치목구 라고 해가지고 나오죠 이치목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 이 집각 어 지표에서도 이렇게 이 집목구 이집 이렇게 검색하면은 일목구름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블클릭하면은 여기 있는 숫자들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라인들이 몇 개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컨버전 라인이라고 되어있네요 파란색 여기 파란색 하나 있죠? 이, 아이고, 이거 아이고 요거 요거 색깔 바꾸자. 이 파란색 요거 컨버전 라인. 어, 원서에는 이거 전환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환선, 전환선. 요 정도는 외워야지. 그죠? 베이스 라인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빨간색 하나 있죠? 여기 여기, 여기 바로 붙어 있네요. 빨간색. 이거는 어, 기준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선. 개선들 개선이라고 이야기하는 레깅스팬레깅스팬이라고 되어 있죠 잠깐 와봐 일로 레깅스팬이 요거예요 요거 그렇죠 요거 요거 지금 여기 녹색 녹색 녹색 요거는 후행 후행스팬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제 리드1 리드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녹색 빨간색 되어 있죠 이거를 선행스팬1선행스팬 2.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 펜, 어, 선행스 펜 1, 선행스 펜 2. 이게 이제 색깔 칠해놓은 거죠. 구름, 구름에다가 이제 색깔을 칠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행스 펜 1이 위에 있을 때는 녹색, 선행스 펜 2가 위에 있을 때는 빨간색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아니, 칠, 색깔을 칠해놓고, 그리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이걸 뭐, 저항대라고, 음, 일목사니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네. 흔히들 이거는 일목 구름 클라우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양운, 양군 이걸 음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컨버전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 이렇게 딱 보면은 컨버전 라인 피리어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컨버전 라인이 구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일목 균형표에서는 중간 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중간 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중간은 어떤거의 중간이냐면 가장 높은 최고와 최고와 가장 낮은 최저 최, 최, 최, 최저의 가운데를 중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뭘까요 9 라고 되어 있으니까 컨버전 전환선은 캔들 9개에서 최고와 최저의 가운데 이야기 하겠죠? 그죠 그니까 지금 여기서는 컨버전 라인만 켜볼게요. 컨버전 라인만 켜보자. 다 체크 끄고, 컨버전 라인, 컨버전 라인만 이렇게 두껍게. 파란색이죠? 지금 어디, 얼마에 있냐면 9,728.15 달러에 있어요. 컨버전 라인이 이게 캔들 9개라고 했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얘까지다 그죠? 기까지딱 보니까 얘, 예, 얘까지니까요. 여기서 얘, 예, 얘였죠? 여기서 여기 가운데 그렇죠? 제일 높은 최고값 지금 지금 만든 캔들의 최고점이네요. 그리고 아홉 개 전이 제일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즉이 아홉 개 기간 동안 캔들 이거 1봉이니까 9일이네 그렇죠 9일 오늘을 포함한 9일 네 안녕하세요 팀원님 9일 1봉이니까 캔들 9개면 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9개 캔들 중 가장 높은 가격 가장 낮은 가격에 어디요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여기, 여기 여기 딱 거기 찍힌 거죠 9729 9700 얼마 9700한30 정도 여기 여기 여기 딱 찍은 거잖아요 이때는 언제였다고요 여기였다고요. 그렇죠? 이때는 언제였다고요? 그게 여기였다 그죠? 그래서 거죠그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죠 이, 이 당시는 얘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 이 당시는 얘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최고점들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네 최고점들이 높아지니까 가운데값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 잠깐만요 다른 분들 다 들리시는데 아마 안 들리시는 분은 그 본인 그 세팅이 잘못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베이스라인은 얼마라고요?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26 얘는 9 베이스라인도 체크를 켜보자. 베이스라인도 네. 체크를 켜보자. 그럼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우리 얼마전에 배운거대로 이동평균선의 기간이 길면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죠? 26이면 한참 전이잖아요 그렇죠 한참 전 한번 세볼까 26개 대략 여기서부터 26 지금을 포함한 여기까지에요 아니지? 29 그러면은 왜냐면 지금을 빼서 여기 간격 간격이 지금 현재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25로 되어 있는데 26개 거든요 지금 걸뺐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여기 가장 낮은 데가 여기였고요 26개도 여기네 그럼 미리 한번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가장 낮은 데가 여기죠 최저에서 최고 가운데 9626 인에 한 여기 찍혀 있어야 정상이네 그렇죠 전환선이 여기 찍혀 있어야 되네요 한번 해보자 그러면 베이스라인 예 기, 기준선 기준선 베이스라인 짠 맞죠 거기죠 아, 두껍게 이해됐죠 그래서 어, 일단, 선두 개, 개선 두 개에 대한 건 이해를 한 거예요. 전환선, 기준선은 9일이랑 26일. 이 숫자를, 숫자가 왜 나왔냐 들어가면 이제 머리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생략하고요. 개선. 일단 전환선이랑 기준선만 놓고 보면, 얘가 얼마짜리요? 9일 중. 얘는 26일 중이니까, 이동 평균선으로 보면 얘가 더긴 거예요. 그렇죠? 긴 거, 얘는 짧은 거, 짧은 거.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알수 있다. 전환선이랑, 전환선이랑 기준선이 교차하는 거는, 교차하는 건 마치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동평균선과 교차하는 거와 비슷한 효과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이 교차 신호를 가지고 파란색이 위에 있으면 긍정적 포지티브예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 근데 여기서부터 바로 좋아지나 여기서부터 바로 좋아질까요 이런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어 얘가 내려가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기준선이 내려가고 있고 내려가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서 내려간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게 계속 그 다음에는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유지하다가 여기서 한번 교차신호가 나왔네요. 교차신호가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기준선 빨간색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내려가기 시작하네요. 여기서부터 다시 그렇죠? 라인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여기서 크로스 난부분만 한번 이거를 역전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여기 색깔 바꾸자 색깔도 두껍게 지우게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몇번안 나온다 그죠 일봉에선 일봉에선 몇번안 나오네요 일단 그래서 전환선 기준선에 대한 걸 이야기 알아봤어요 어, 일봉에서 전환선이 위로 올라가면 즉 9개 9일 동안의 중간이 2 6일의 중간보다 더 높아지는 순간이 생기면, 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추세를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하면, 매매를 한다고, 전환선이 올라가고 있을 때 기준선도 같이 우상향 할 때를 찾아야 되겠죠? 올라갈 때 같이 우상향 할 때. 같이 우상향, 여기네요. 그러면은 그 순간이 어디예요? 여기. 여기, 같이 우상행 할 때, 그죠? 그렇잖아요. 또, 지금, 지금, 이때, 맞죠? 일본, 일본 기준에서는 언제였습니까? 7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7월 22일, 23일, 이때가 굉장히 좋은 매수 시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매도는, 매도는 둘다 내려가기 시작할 때, 둘다 내려가기, 옆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 이럴 때요. 내려가기 시작할 때, 내려가기 시작할 땐 계속. 그래서 한번 방향이 바뀌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일봉에선 여기까지는 알아봤고,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 일목균형표 오늘 첫 시간으로 그냥 해야 될래나? 시간이 많이 지났어, 벌써. 그 다음, 레... 음, 레깅스팬 2 피리어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레깅스팬 1은 어디 갔어? 1은? 1은? 기간이 따로 없어요. 1은? 다시. 레깅스팬 2는 기간이 52, 52 캔들로 정해져 있는데, 1은 어디 갔어? 1은? 1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거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또 요건. 먼저 그러면은 2는 뭐냐면 52였죠? 52 맞죠? 52 52 똑같이 해보자. 여기서 52 52니까 51 51 만큼 이에요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낮은 값은 여기였네요. 가장 낮은 값은 여기 맞죠? 가장 높은 값은 지금인가? 여기였어요. 여기 지금보다 여기가 아니지. 여기 지났잖아.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여기네. 그렇죠? 음.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가 가장 높습니다. 최고. 그래서, 최저와 최고를 똑같이, 레깅스 팬2 하는 거예요, 2, 선행스 펜 2. 그러면은, 여기에요. 9 5 9 2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그리는 게 아니고요. 선행자가 붙은 거는, 여기서, 26개를 만큼 땡겨서 미리 그리어요 미리 미리 그립니다 그래서 26개를 미리 여기서 오늘부터 26 여기다 그린다고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 어디 있어 어디 어디에 라인 이에안안 안 그려져 여기 여기다가 그린다고요 그래서 어디에 점이 찍힐까요 여기에 찍힐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 선행스 펜 2, 리드 a d 아유, 흐리네. 짠, 여기 찍혀있죠? 여기. 아유, 하나, 하나, 20, 25로 해야지. 오늘 그 캔들, 20 이거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 그렇죠? 여기에 찍힌다. 오늘이 여기에 찍힌다고요. 오늘 값이. 그래서 지금 선행스 펜은, 그러면은 여기에 찍혀있는 이 값은 뭐예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네요. 여기, 이거는 뭐예요? 오늘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이건 언제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값이에요? 26개 전. 약한 달. 한달 전에는 여기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니까. 미리 그리, 그렸잖아요? 이게 선앤 스펜 2예요. 그럼 1은 뭐냐면, 1은 이거 있죠? 여기, 여기. 지금의 전환선 기준선에 딱 가운데 값이 있어요.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가운데. 이 가운데, 그렇죠? 이 가운데가 대충, 대충 한번 우리 선한번 그려볼까? 대충 한 2쯤 될거 아닙니까? 대충, 이거를 어디다 그리냐면 똑같이 여기다가 그려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렇죠? 그래서 선엔, 그러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선엔스팬 1은 얘랑 얘가 미리 그려져 있으면 오늘 그린 거에 가운데 값을 미리 여기다 그린다고요. 그래서 선행 리드 원을 그리면 여기에 있습니다 대충 했더니 좀잘안 맞죠 네, 여기 있죠? 여기가 가운데였나 봐요 여기가 가운데였나 봐 그래서 여기다가 색깔을 칠한다 무슨 색깔일까요? 이거 빨간색이 이게 선행 선행 스팬 2가 위에 있고 선행 스팬 1이 있으니까 빨간색이에요 음은 그런데 여기서부터 색깔이 바뀌었겠네요 그죠? 양은으로 양으로 바뀌었겠죠? 색깔 칠해볼까요? 이거 뿅,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색깔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요거, 요거, 경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라인을 그림, 그리, 그리지 않아도 얘를 차라리 뭐한 이렇게 툭, 진하게 칠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러면 선행스펜 1은 이게 선행스팬 1이겠다. 의문이니까 밑에 있을 거고, 그렇죠? 선앤스펜 2는 의문이니까 위에 있을 거고 좀 굴곡이 좀 적네요 선앤스펜 2는 그렇죠 여기서는 이때까지는 여기서 의문이 발생했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언제지 이게 어제 그저께 그저께 어제 어제 이거는 언제 그려진 거냐 여기 값은 언제 그려진 거냐면 이날 그려진 거거든 이날 그렇잖아요 이해 되죠? <웃음> 이날 그려진 거거든 이틀 전이니까 이틀 전부터 이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양은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 이거는 좀잘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언제죠? 이거 꼬이기 시작한 거 여기서 이렇게 20 오, 딱 하면은, 여기죠? 색깔, 예. 이 녀석. 그리고, 또 꼬이기 시작한 거, 여기죠? 여기도, 25. 어디죠? 여기. 요 녀석, 이거 만들어지고선 꼬이기 시작해서 양운으로 바, 생기기 시작했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여기 꼬인 게 변곡점이야. 너무 보기가 쉽지.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도달하면 26일이 지났다는 소리예요. 변곡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보다 커지기 시작한 이후 26일이 지난 날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꼬인 거에 딱 도달하면 여기까지 가는데 26일 걸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그때 변곡이 된다? 26일이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한 사이클 정도가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지났다 이렇게 보는게 맞는 거 맞는 의미겠죠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26 여기서 여기가 이쯤이죠 그래서 25 캔들 그러면 어디죠 여기 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보면 얘가 제일 먼저 발생되고 1번 그 다음, 이거 꼬이는 게 2번. 순서만 놓고 보면. 그렇겠네. 이거한번 기억을 한번해 두시고요. 해 두시고,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다. 그렇죠?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레깅스 팬이라고 하는 이 후행스 펜. 후행스 펜을 좀 빼놨거든요. 요거, 이거, 요거는 뭐냐면, 한번 체크를 한번해 볼게요. 나머지는 다 꺼보자. 헷갈리니까.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얘를 라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캔들 차트가 아니라 캔들이 아니라 라인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 볼게요. 어때? 어때요? 이거는 프라이스 가격 지금 가격이에요. 이건 now. 지금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지금이지. 이것도 지금이죠. 이건 옛날 과거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지금이에요. 이것도 지금. 단, 비주얼을 어떻게 해놓은 거다?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다시 지금 가격을 뒤로 미뤄놓은 거예요. 얼마일까요? 이게 26입니다. 26왜이렇게났을까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거 지금 가격 이것도 지금 가격이에요. 이거는 그럼 무슨 언제 가격이에요? 옛날 가격이잖아요. 과거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바라보는 건 지금 가격을 지금 가격을 지금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격을 26일 전이랑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후행 스팬이 가격을 빡 하고 뚫고 올라가는 건 뭐예요? 26일 전보다 가격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소리예요.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모멘텀이라는 개념이지. 모멘텀이라는 지표 있죠? 그 지표가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이해됐죠? 그래서 그러면은 후행 스팬이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거잖아요. 내려가는 건. 여기 내려가. 언제부터 내려가 내려갔는지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리플레이로 이렇게. 얘가 내려가는 게 언제 내려가는지 한번 봅시다. 디기디기디기디기디기디기. 디기디기 아! 디. 이만큼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즉 라인 자체에서 보면 지금 가격이 이런 지지선 깨지는 거지. 여기를, 여기를, 가격이 이때, 빡! 하고 브레이크아웃 한 거죠. 이거 브레이크아웃 한 거죠. 그러니까 후행스 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후행스 팬이 가격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위로 돌파하느냐, 아래로 돌파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같이 한번 알아봤고, 이거 라인 차트로 보니까 이제 헷갈리니까, 핸들로 바꿔요. 이렇게 생긴 거고 지금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좋죠? 그러면 이제 다 켜볼게요. 다 킵니다. 이제 다 알았으니까 컨버전 전환선 전환선 너무 두꺼워. 전환선 잘 보이죠? 파란색.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기준선. 기준선도 너무 두꺼워. 이렇게. 그 다음 구름대 딱 켜놓으면 선행스페인선행스페인이 우리 다알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만 넣고 봅시다. 지금 뭐예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1봉상 일봉상? 일단 첫 번째로 1번이라고 그랬고, 2번까지 발생된 상황이에요. 2번까지 발생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통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2번. 여기서도 한번 볼까? 이렇게. 자, 아니, 좀더 가야 되네. 좀더 갈게요. 아직 2번, 1, 1번은 발생했어요.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이랑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긴 하네요 가자 하나씩 하나씩 구름대 넘어가니 구름대 넘어갑니까 어 여기 발생 이렇게 됐네 하지만 구름대 아직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위로 올라오긴 했어요 후행 스페인이 즉 다시 말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왔다는 소리지 이때보다 가격이 높아진 거죠 높아진 상황 근데 조금 구름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넘어가 넘어갔네요 다시 말해서 이때 양운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브레이크아웃 했고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고 방향 둘다 위로 올라가고 있고 매수해야죠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기디기디기디기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 이제 눈치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기본적인 매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그러면 이거를 1시간 차트에서 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게 이게 최저점, 최고점 이렇게 해서 개선들이 나오기 시작 개선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맞나? 이렇게 쓰는 거 맞죠? 개선이 나오는데 이게 꼬리가 길게 발생되는 특히 유동성이 적은 알트코인들이나 아니면은 어 적은 거래량으로도 크게 움직이는 그죠? 그런 그런 종목들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면은 어, 메이저 알트코인들이나 아니면은 좀 유동성이 큰 대형 마켓에서 활용하는 게 좋고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흐름 정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이 일목균형표 가지고선 단타쳐 가지고 5분봉 가지고선 뭐 마진 트레이딩 해야지 뭐 이렇게는 좀 사실은 쌍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 추세를 따르는 추세 추종 내가 진짜 여기서 계속 보유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인제 조그만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걸 판단할 때는 시간들을 나눠 가지고 주봉 일봉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나눠 가지고 할 필요 있지 주봉 얘기도 나왔으니까 한번 주봉 한번 볼까 우리 비트코인 주봉 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봉도 꼬였네 그죠 꼬였어 양운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한 가지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후행스팬이 지금 가격이잖아요. 지금 가격이 여기에 걸려있어요. 즉, 26주가 아직 안 지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서 26주가 안 지났어요. 안 지났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딱 걸려있어요. 여기. 이것만 벗어나기 시작하면 전부 얘도 이제 그러고 나야지 올라갈 거예요. 26. 26이니까. 26. 왜냐하면 26이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지금 후행 스팬 요요요이 캔들 부터 지금까지 이게 26 이에요 그렇겠지 26 전에 다 그렸으니까 딱 맞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옆으로 가든 내려가든 뭐를 하든 여기를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기준선은 어떻게 된다 점점 점점 이 이걸 벗어나기 시작해야지 일주 몇주 뒤에부터 오를까요? 몇주 뒤부터 이번 주 하나 둘셋넷 다섯 5주 뒤 5주 뒤부터 얘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 시작할 겁니다 아마도 아마도 그러면은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이 기준선 기준선 그리고 구름 대에 대한 지지선을 계속 받으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호전 상태로 바뀐 모든 모든 괴선상이 주봉에서도 비트코인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선 생각을 해본다면 야 올라가더라도 잠깐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야 그러면 다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큰 흐름을 바라보기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여기 매매하는 방법에 대한 걸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가장 긴 거를 일단 어 여러분 삼중 스크린 매매 방법 그 다음에 또몇번 제가 소개시켜 드렸지,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기간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이동 평균선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저희 회원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따지고 보면 제일 먼저 추세를 가지고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은 어떤 걸 가지고선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가장 장기 추세는, 잠깐 시간을 일으로바꿔볼게요 장기 추세는 구름대로 하자고요. 구름으로. 구름으로 합시다. 구름으로. 그래서 구름이 양운일 때는 매수와 매도 중 뭐를 한다? 이 경우에는 이것만 한다. 구름이 음운일 때는 양운일 때는 양운일 때는 매수만 한다. 음운일 경우에는 매도만 한다. 지금 양운이잖아요. 양운이잖아. 요 아니 가격이 지금 지금 보는 게 아니지. 지금 여기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야 여기. 이거 완전히 지나고 나서 이 위로 올라가면 추세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 제니님 또안 들리신다고 하네. 아마. 어... 안녕. 빌리십니다. 아, 아, 세팅이 잘못되어 빌리신가 봐요. 그래서 친절하다, 그죠? 아, 그래, 일단 그래서 구름대가 양운일 경우에는 매수만 하고 음문으로 음운, 바뀌면 은 매도만 한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선 일단 첫 번째 원칙.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뭐 가지고 하자 그랬죠? 전환선이 교차돼서 두개다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를 노린다.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를 노린다. 그러면은 한한 시간 정도 가지고서 요거 한번 매매 그렇게 할수 있나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게 시간이 다 됐네. 의문이니까 매도만 한다. 일단 매도만 한다. 그리고 두 계단 내려가는 것을 기다린다.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한다. 이렇게 되면 매도한다. 그러면 손절은 어떻게 한다? 손절은 뭐 정해야 되겠죠. 이선으로 이괴선들로 정하면 굉장히 타이트한 걸 씹고 고름으로 정하면 조금 넓하게 잡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 만약에 했다 치면은 뭐 이럴 때 매도하겠죠. 너무 구름대 위로 완전히 벗어나면 손절해야 되겠지. 그래서 뚜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하면 손절. 해야 되겠죠? 손절. 양운으로 바뀌면은 매수만 한다. 매수만 한다. 이게 이동 평균선이나, 어,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어, 이, 이것만 가지고서 매매를 하면, 그러니까 이 시간에 딱 갇혀가지고, 이거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그런 완벽하게 룰을 정해 가지고 하잖아요 물론 그러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한 절반 한반 정도밖에 승률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승률이 나오 승률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완벽한 거는 사실은 없어요 대신에 내 기준을 정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리고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이게 올바른 트렌드를 내가 올바른 추세를 내가 캐치한 거라면 올바른 추세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나중에 여력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양운이 음운이 발생되고 있죠. 음운이 되, 바, 발생되고선 이이캔요 기준선이 내려올 정도의 시간이 지나 지나면 매도한다. 아직 아직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이렇게 됐을 땐 음운이잖아요. 매도한다. 쏠리긴 하네 겁나긴 하네 볼게요 어떻게 되나 50%가 아니라 그냥, 그냥 필패데 이렇게 하니까 <웃음> 그거 왜 그럴까요 횡보하고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횡보하고 있을 때는 안 맞아 횡보하고 있을 때는 안 맞는다 라는 거 횡보하고 있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선 옆으로 계속 옆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옆으로. 그쵸?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러면 이게 횡보가 끝난 건지 어떤 건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한 시간 차트에서 볼게 아니라 4 시간, 하루짜리 차트 더큰 큰 그림에서 봐야 되겠죠? 큰 그림에서. 뭐 이렇게. 일봉에서 아직까지도 일봉도 횡보 중이고, 일봉도 횡보 중이고, 여기서 이런 트렌드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하고요. 한 가지만 가지고서 매매는 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일단 오늘 여기까지 일목균형표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솔직히 매매 방법에 대한 거는 예시들이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한번 다시 나면은 어, 과거 차트들 과거 차트를 가지고서 어, 같이 한번 이렇게 방금 이렇게 리플레이 기능 통해 가지고 실제로 한번 가상의 매매하는 방법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시간 한한 한 벌써 한 40분 정도 했어요 아무튼 저희 팀제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회원님들이랑 이런 교육들 자주 하니까 회원 가입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안녕